어 말씀을 반복해서 읍조리는 시간인데 오늘 그 반복할 말씀은 뭔가요 목사님? 아 오늘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에스더서 4장1 4절 말씀인데요. 네.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.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알겠느냐. 아니 이 말씀 중에 네.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. 이 말씀을 읊조려 보고 싶어요. 네, 어,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. 모르드게는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 또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여러 상황들을 너무 잘 아는데도 네. 결론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노임과 구원은 확실히 이미 보장돼 있다는 것. 모르드게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, 목사님. 아니면 뭐 믿음 문제는 아니고요. 네. 네. 믿음과는 관계 없고, 어허. 이건 이제 진리 문제죠. 예를 들면 네. 삼성이 아파트를 준다. 네. 그럼 분양이 100% 되거든요. 네. 일단은 뭐 믿을만한 건설회사니까 음. 아파트 준다는데 뭐 의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. 네. 뭐땅팔 때부터 분양 다 하고 돈내고또 음. 뭐 황량한 벌판 그 이제 막 기초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즐거워하거든요 네.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음흠.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노움과 구원은 확정이 돼 있고 네.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우리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간다.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집이 완성될 수도 있고 안될수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 말씀이시죠? 네, 예, 예. 그, 그, 그, 너무 그런 그.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. 네, 모르되가 뭐, 말한 것처럼 혹시 뭐 일시적으로 아스름 왕이 멸망당해도 결과적으로는 노인과 구원은 노움과 구원은 이미 확장되어져 있다. 아하. 뭐,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대획, 음. 우리를 그의 집으로 만드셔서 건축하실 그 완성은 이미 확정돼 있고, 음흠.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,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. 네. 제가 이제 인생을, 그,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 가장 큰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, 현재 내 모습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은, 네. 즐겁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음. 나는 계획한 걸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주변의 환경도 어렵고 이런 내 모습을 통해 미래를 보면 희망이 안 보이고 결과가 불안하고 근데 이미 결과가 이제 재방송 보듯이 축구 뭐 재방송 볼 때나 여유 있게 즐겁게 보듯이 네. 이미 확정된 내 삶의 결과를 믿고 오늘을 살면 오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즐거운. 네.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모르게는 굉장히 마음에 에, 항상 기뻐하고 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. 아하. 아주 비장하고 괴로운 마음이 아니라. 네네. 아뭐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. 어차피 내 인생은 노움과 구원은확정되어 음. 있으니까. 야.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우리가 자꾸 이. 그, 진리의 기초에서 내 네.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, 예, 완성되어져 있고, 음.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. 음흠. 제가 이 건축하는 걸 지켜봤거든요, 저희 교회에. 네네. 뭐, 벽돌 하나하나 싼 분들은 그냥 와서 싸고 가고, 뭐, 또, 창문 달고 가고, 그런데그 과정은 좀 보기가 흉측해요. 음. 어, 그, 어, 아직, 건물이 완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철근도 나와 있고 뭣도 나와 있고 근데 하나도 그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또 흉하게 보이지 않아요. 어. 왜냐면 시간 지나면 이게 아름다운 건물이 된다는 걸 이미 확신하고 있으니까 네. 매일매일 와서 즐겁게 봤거든요. 음.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이미 하나님이 완성된 내 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아하. 그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공부를 해도, 어이구,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쩌지, 그러면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. 그렇죠. 또 뭐, 나의 현재 성적이 뭐, 50등 밖에 안 되는데,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면, 50등짜리인 내 자신이 공부하는 게 하나도 흥겹 즐겁지 않겠죠. 그렇죠. 근데 뭐, 내가 5 0등이건1 0 0등이건 지금 내가 1 0점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,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내, 인생의 결론은 승리로 확정해 놓았으니까 음. 나는 오늘 즐겁게 어차피 건물은 완성되어 으니까 즐겁게 벽돌 쌓듯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음.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 잘 만나고 밥도 맛있게 먹고 네. <웃음>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네. 힘이 이 믿음과 진리의 확신 속에 오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. 그럼 목사님 말씀은 뭐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테니까 오늘 그냥 놀고 편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<웃음> 내가 오늘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즐겁게 하는 방법 네.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. 자 모르드게 네. 앞에 유다인들이 단한 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네. 일단은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신다는 전제를 깔고 모든 것을 대했던 것처럼 네. 예, 오늘 이 말씀 읍조이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